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세상 이큰타로입니다 네, 사랑에 지치신 분들 아, 또 어, 저는요 기대감이 없어요 음, 남자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요 여자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시는 분들 근데 기대감이 없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죠 그건 왜 그럴까요? 음, 그거는 내 진정한 반쪽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거예요 음, 오늘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냥 마음 한구석에 허전하고 텅빈것 같으신 분들을 위해서 내게 네 반드시 찾아올 인연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 위에 이미지와 번호가 내려올 거예요 음, 이미지와 번호를 고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지와 번호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부터 리딩을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게 반드시 찾아올 인연은 어떤 인연일까? 음, 어디 한번 보아요. 내게 아, 찾아올 인 반드시 찾아올 인연. 음, 여러분은 준비가 다돼 있는 사람 같아요. 어, 준비가 다되 있다. 어, 딱히 부족한 게 없다. 음, 딱히 부족한 게 없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음, 제 자수성가도 자수성가지만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물려받은 것들이 있는 케이스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어, 자기가 읽어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이그 편안함은 그치 부모님께로 온 케이스들이 어, 꽤 많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인연은 음, 애매한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애매한 인연은 아니다. 어, 좀 확실하게 다가올 것 같다. 음. 어, 이 친구는 어떠냐면은 그래도 또몸 쓰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분석력도 있고 어, 똑똑하고 자기 앞가림을 어, 잘한다 모든 일이 있어서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딱볼때아저 정도면 괜찮겠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음, 한번 아이씨 아, 죄송해요 어. 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가 싶고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까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음. 남자가 어, 괜찮아요. 마,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 근데 여러분이 그이 그, 이 사람하고 좀 어, 제대로 알아볼까라는 마음이 있어도 딱히 막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음. 마음은 있어도 행동력은 조금 떨어져요. 어, 왜 행동력이 떨어지냐라고 하면, 과거에, 그쵸, 음, 과거의 기억이 아직까지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야. 어, 내가 마음을 줘가지고 번번이, 그치, 번번이 내가 이 마음을 갖다가 실패를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이 보니까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오는데 과연 저 사람이 내 진짜 음내 인연일까? 어, 내 인연일까? 저 사람하고 오래 갈수 있을까? 어, 그런 생각도 하겠다는 거죠 생각보다 좀 마음이 음 여러분들은 마음을 갖다가 좀 중요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또 나름 괜찮은데, 음.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어 마음으로만 계속 어 실망하고 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실망하고 뭐하고 그냥 자, 그냥 나 혼자 그냥 스르르르르 사라지는 그런 어음 사랑은 이번에는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시간좀 내는 것같아 음, 보통 때 같으면 잘 움직이진 않는데, 그 사람한테 시간을 내려고, 어, 하는 것 같아요. 음, 시간을 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나 봐. 어, 왜냐면 자기 틀을 깨야 되는 거잖아요. 어, 자기 틀을 깨고, 자기 그안 좋은 기억들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은 있어도, 그치, 여러분들이 쉽게, 음, 쉽게 그 틀을 깨지 못한다. 어. 왜냐면 내가 힘들면 어떡하지 어늘 앞선에 연애해서 그랬었는데 어, 나를 늘 힘들게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항상 그랬던 것같아 연애 패턴이 나를 갖다가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안해 못해 막 그래서 가 나는 너하고 이제 끝이야 이렇게 끝에 대해서 언급을 갖다가 되게 쉽게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내가 해볼 만큼 해보고 정 안되면 어, 그때는 그 사람을 포기했을지 몰라도 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해도 나한테 마음을 갖고 다가왔다 해도 그쵸 음, 선뜻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또 내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이번에 다가올 사람은 그 사람은 어 처음에는 여러분들 처음서부터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끔 보인 건 맞아요. 어 처음부터 알수 있게끔 호감을 보인다.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은 있으나 쉽게 다가가지 못한 못한다. 그래도 내가 내 틀을 갖다 깨야 되, 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용기를 내서 그 사람하고 그쳐 어느 정도 조율을 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음 어 그래도 2, 3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밥먹읍시다 얼마 아 2, 3일은 좀 그렇고 언제 언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밥을 먹읍시다. 그리고 간단하게 어느 정도 가는 건 좋겠습니다라고 서 어느 정도의 조율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 신중하게 막 가볍게 그래 밥 먹자 이게 아니라 그렇죠 밥을 먹더라도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조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응.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그렇게 신중한 모습을 보고서 응.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응. 커진 커지고 확고해지고. 커지고 확고해진다. 이 사람이 딱히 표현은 하지 않지만, 아저 사람은 그 신중하고 사려가 깊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음. 혹시, 음, 음. 이게 이게 새로운 사 이거는 이 감정은 새롭게 감정이 시작되는 건데 음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 이렇 마음은 있어도 막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동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음. 혹시라도 내전 남친이 돌아오지 않는가 싶어서 여러분 혹시 전 남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 전 남친에 대한 기억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음,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하고 어,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하고 연인이 됐을 적에 어, 만약에 전 남친이 돌아오면 난 어떡하지? 어, 그런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놓고 갔잖아. 음, 여러분을 놓고 갔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떠나왔을 수도 있고. 음. 왜, 왜 그랬냐, 왜 떠나왔어야 됐냐 하면, 이 사람이 약간, 약간의 그런 건,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건 아니고, 그거, 아, 또 갑자기 또, 난왜이 단어를 매번 까먹지? 그거 있잖아요. 세뇌시키는 거. 나쁘게 세뇌시키는 거. 음.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여러분들이, 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그니까, 집착이 좀 심했다? 어, 집착이 심했고, 너는 내가 해야, 어, 하는데, 해야, 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라는 그런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어, 여러분이 놓고 떠나왔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놓고 떠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카드가 딸랑 내장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 이 사람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혹시라도 이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을 텐데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왜 그런 기대감을 느끼냐 하면, 이 사람이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한다라는 거야. 어,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한다. 어디 봅시다. 음. 이걸 어떡하죠? 음. <웃음> 왜냐하면 이쪽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고 어, 이, 이쪽에는 살짝의 집착이 없지는 않는 것같아 어, 왜냐하면 그 어린왕자에서 내게 길들인 것에 책임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 나를 길들이면 나는 너의 어, 영원한 친구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 길들여진 부분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떠나왔는 건지 이 사람이 떠나갔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하고 이이 어, 사랑 사람, 이 인연을 관둘 당시에 여러분들이 어, 미련이 많았다라고 봐 그렇지만 어 이걸 미련이 많았는 대로 헤어진 걸로 보면 이 카드로 더 뽑아야지 왠지로 알수 있는데요 음. 어디 봅시다 음. 이 사람이 떠나갔네요 음이 사람이 떠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사람이 올까봐 기다리는 거 아닌가 싶어 음. 그렇게 하고 이 사람하고 뭔가의 어 약간 그런 게 있어 아닌데 하면서도 기다려지는 마음. 음. 이 사람이 어이 사람은 좀 인간 냄새가 난다. 어 괜찮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 아직 뭐 고민한다 고민하는 단계까지는 안온 건가? 음, 고민하는 단계까지는 아는건가 어, 지금 그런거 같은데요 어, 아직 고민까지는 아니고 그치 아직 누군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건 아닌가 봐요 고민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치 이 사람하고 지금 그냥 알아가는 단계에서 이 친구한테 간간히 어, 연락이 오는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냥 뭐 안부 안부라기보다는 내 근황을 갖다가 살피는 그런 그런 연락 같은 거길 길지는 않고 어, 그런 것같아 음. 그럼 선생님이 이 사람도 인연일까요? 모든 만남은 그 시절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어, 인연이 있어서 만나고 인연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인연인 건 맞고 어, 이 사람도 인연이었던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다리 한 짝이 걸쳐서 있다면 어, 한 짝도 아니야. 그림자가 살짝 어, 내그내방 그 안에서 그림자가 한 모퉁이에 살짝 남아있는 거지. 어. 근데 이 사람의 이런 그림자가 살짝 남아있다는 거는 아직 뭔가 해결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그게 뭘까? 음, 그게 뭘까라는 거지. 음. 혹시 여러분 이이 이 사람이 아니라 음. 이 전남친한테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살짝 어 우려가 되는데 어그그 그 사람한테 가면 인연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인연은 계속 들어와요. 어 여러분한테 인연은 계속 들어올 것 같고 그게 언제까지냐면 진정한 인연이 아직 안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음 진정한 인연은 안 나타났고 왜 진정한 인연이 안 나타났냐라고 하면 지금 전 남친의 그림자가 여러분의 방에, 방 안에서 완전히 나가야 내 인연 인연이 어, 내 인연줄이 새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 남친의 그림자가 완전히 싹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온다 그래도 항상 그렇게, 어, 혹시, 어, 전 남친이 다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지?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하고, 어, 사귀려고 들면 전 남친이 계속 연락이 오고 여러분을 안 놔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어떤 경우든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전남친하고 같이 가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다는걸 알아 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음. 이렇게 힘들게 전남친에 대한 기억을 갖다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어, 끊어내는 게 어, 완전히 내 방에서 그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게 하는 게더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라 거죠 음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어 그렇게 할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전남친을 갖다 여러분 방에서 그그림자어 치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이 이 친구가 있으면 항상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꼭어 이게 뭐너그 사람을 만나지 마 말아야 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게 아닐지라도 그치 마음에 어 마음에 갈등을 주게 되잖아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 그러면은 꼭이 사람이 의도한 건 아니었을지라도 어, 의도한 건 아니었을지라도 그쵸? 방해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고심한 끝에 어, 고심한 끝에 이 사람을 갖다가 끊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이, 이 사람이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음.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서 어, 어, 옛 인연을 갖다가, 어, 끊어내는 게 아닌가 싶고, 어. 음, 끊어내는 게 아닌가 싶고. 여러분은 참 합리적인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아. 음, 끊어내고, 그쵸. 끊어내고서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응. 끊어내고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 아니, 끊, 끊을 끊을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끊고 나서 내가 지금, 어, 이게 맞게 한 걸까?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은 걸까? 그래고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지. 응. 끊어놓고서, 그게, 이게, 이 과거의 그전 남친이 끊어내기가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음, 끊어내기가 되게 힘든 사람이고, 어, 여러분의, 어, 시절 인연임은 맞는 것 같아. 되게 끊어내기 힘든 걸로 봐서는. 음, 시절 이많이 맞는 것 같아. 어, 고민을 한다. 아, 이, 저기, 막, 잘라놓고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너무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어, 여린 구석이 있거든요. 여리고, 그리고 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그치. 일단 내 사람이다 생각하면 쉽게 이렇게 버리는 타입도 못돼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한테 어떤 연민을 갖다가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연민을 느끼는. 그렇지만, 음, 여러분이 아, 알 거예요. 이 사람하고 계속 가는 거는 그쵸? 여러분의 감정 소모가 너무, 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어, 소모가 돼도 기쁨은 괜찮은데, 그 즐겁지가 않다라는 거지. 어. 즐겁지가 않다. 그래서 어, 결국은 이구 어, 남친을 끊고 어차피 끊어진 인연이었어요. 끊어진 인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두각 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드러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선택은 그렇이 사람이야. 어. 멋있는데 뭐 남자 괜찮은데요. 음, 괜찮은 사람 들어오는 것 같아. 음, 입대껏, 어, 전 남친을 갖다가 어, 기다리고 있었던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 예, 구남친은, 어, 정리를 하게 된다. 근데 정리하는 그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라는 거야. 음, 네, 1번 카드, 어, 축하드리고요. 어,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다 있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어, 진심으로, 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1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다면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을 불러주신 분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음 왜 저기 막 고민 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어, 왜 초반부터 음. 이게요? 음. 이게 가장 힘든 게 진짜 그 사랑 같아. 가장 흔하고 흔한 것도 사랑이지만 그 흔한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음, 그렇게 어려워. 음. 여러분이 고심고심 한다. 왜 고심을 할까? 혹시, 어, 음. 여러분이, 어, 뭔가를 갖다가, 그치, 공평하게 일을 갖다가 처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음. 지금, 마음, 지금 마음으로서 딱히, 어, 다 싫다. 어, 다 싫어. 다 귀찮아. 어. 음, 주변에선 자꾸 여러분한테 어, 시간 좀 내달라고 하는데 다 귀찮다 어, 시간 좀 내줘 파랑새야 시간 좀 내줘 파랑새야 라고 하는데 어, 시간을 내기 어, 다 듣기도 싫고 어, 듣기도 싫고 다 귀찮고 하고 음, 뭘 갖다가 하고 싶은 내가 의욕이 없다 그래야 되나요? 음, 의욕이 없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어, 이게 왜 그럴까 음, 어, 느낌은 왔어요 왜냐면 과거의 연애가 그렇게 즐겁지 못했다는 거지 과거 연애가 그렇게 즐겁지도 못했고 왜내 연애는 늘 항상 이런 식으로 어, 끝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끝에 가가지고 왜 항상 이런 식으로 어, 엔딩이 나냐라는 거죠 어, 내가 뭐가 잘못된 걸까? 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치? 어, 그러다 보니까 다 귀찮고, 어, 그러니까 잘못된, 뭐, 어디가 잘못된지 찾으려고 해도 딱히, 어, 내가 잘못한 게 그닥 없어. 내가 잘못한 게 그대가 없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내, 내 연애는 이런 식으로 끝이 나나. 음, 계속 그렇게 끝이 났던 것 같아, 삼각관계. 음, 근데 여러분, 여러분 연애만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진정한 내 연인을 찾을 때까지는요, 항상 만남과 헤어지면 반복이 돼요. 만남과 헤어지면 그런 반복 속에서, 그치, 내가 사람의, 사람을 보는 눈도 키워나가고, 그치, 내 마음도 좀더 단련이 된다라는 거지? 어, 단련도 돼가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점점 늘어나요. 처음에 연애를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그래. 처음 연애가 끝까지까지 가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음, 어디 봅시다. 항상 그렇게, 어, 똑같은 연애 패턴에, 어, 여러분이, 그런 거지. 아, 몰라. 어, 그냥 나는, 어, 음, 그냥 내 일이나 하면서, 어, 내 일이나 하면서, 그냥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지낼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렇게 지낼래.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치. 아쉬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 그래도 자기 위치에서, 그러니까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5 0대는 50대. 자기 위치에서 잘 나간다, 그래야 되나? 음 응,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음. 응. 왜냐면, 일에 있어서, 어, 추진력이나 판단력이나 굉장히, 어, 되게 빨라요. 머리가 좀 잘, 머리가 좀잘 돌아간다, 그래야 되나? 음, 나름 내가 1번 일머리는 있다라는 거죠 어. 그렇다 보니까 굳이 내가 어, 남자가 필요하냐 근데 어떡하죠 여러분 어. 누군가가 나타날 것 같아 음. 누군데요 여러분들보다 한 수위 어. 여러분도 잘났지만 이번에는 조금 잘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들보다도 그치 어. 여러분들보다도 어, 쪼, 어, 좀, 사회생활이 조금 더 노련하다 그래야 되나?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응. 그 사, 어, 나이와는 상관없이, 사회생활이 노련하다? 어, 노련하고, 그, 추진력 있고, 판단력 빠르고, 그래도 자기 그, 자기 영역에선 엘리트라는 거지. 음, 엘리트라서 무슨 세계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어? 그, 저기, 막,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는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잘났다라고 싶은 사람. 그치. 어, 좀 괜찮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응. 다가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그치. 여러분에게 차가, 찾아올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찾아올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 당당하고, 어, 현실, 현실을 갖다가 피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의 현실 부정 같은 건 안에서 되게 많잖아. 나한테 불리하면, 음, 외면하고, 어, 비겁한 변명이나 늘어놓고, 이때까지는 여러분이, 그치, 다대가는 판에서 끝. 어, 어. 다대갈 만하면 흐지부지. 다대갈 만하면 흐지부지. 그랬었던 연애의 반복이었다면, 이번에 오는 사람은, 어, 괜찮은 사람이 올것 같아. 음.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가 확실하게 딱 잡아줄 사람이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행동면으로서도 그렇고 어떠한 정신적인 면에서도 어 파랑새 음 그건 이렇게 이렇게 난 거고 나는 파랑새가 이렇게 했으면은 더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해라고 인상의 조언도 좀 해주고 그렇죠 남자답고 어 여러분을 갖다가 헷갈리게 하지 않는 사람이 올것 같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의 인연이에요. 그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어, 언제요? 라고 하면은 이런 그 쓰레기 같은 인연을 끝으로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치? 어, 이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어, 좋은 사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남친일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래가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 음, 괜찮은데요. 보람이 있네. 어 왜냐면 과거에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삼각관계? 어 알고 봤더니 어저 새끼한테 딴 여자가 있었어 뭐,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어 헤어지고 헤어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아다 어, 귀찮아 어, 말하지 마어 그래서 그 헤어지는 원인을 갖다 나한테서도 찾아보고 근데 여러분이 뭐 딱히 뭐 그런 문제가 될 행동의 소지를 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 자기를 갖다가 어그뭐 뭐가 문제인지 둘러보는 사람치고서 어 나쁜 사람이 있던가요 어,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자기를 갖다가 반성을 하고 문제점을 갖다가 나한테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여러분한테 문제점 찾을 일이 뭐가 있어 없어요 음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성격이 이상하다고 하나도 안나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꽤 나름대로 오랜 시간 내가 어 자꾸 연애에 실패하는 원인을 갖다가 어,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가볍게 다가오는 것 같아.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못할 수도 있어. 음. 어, 그냥, 그, 그, 그, 그 지나가는 그, 그 우수개, 뭐, 우수개 농담 있잖아요. 어, 아이, 저기, 막, 아버님이 뭐, 하늘의 별을. 우리 파랑새 눈에다 따다가 숨겨놓으셨나봐요. 아버님은 도둑이셔요? 호호호. 이런, 어, 재미없는 아이 개그. 뭐, 이렇게 그냥 엉뚱하게, 어, 엉뚱하게 여러분한테 관심을 표현해놓은, 딱, 꼭 이런 농담이 아니라, 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어, 딱 봤을 적에 외관상으로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응, 어, 맞아. 엉뚱하게 여러분들한테, 어, 태아를 걸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뭐야, 꺼져 어, 꺼져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관, 어, 철벽을 친다라는 거지 뭐야 어.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에 대한 어, 어, 호감을 갖다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 어. 그래서 처음에 인연을 갖다가 못 알아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못 알아보는 게 아닌가 싶어 왜냐면 어. 여러분이 원하는 어, 게 조금 동떨어진 어, 접근을 한다 음. 그래도 포기 안한것 같아. 요 그래도 이 사람이 또, 또, 기회를 봐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그때는 내가 너무 가볍게, 어,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다 보니까 내가 진실성이 떨어졌나? 어,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다가간다라는 거야. 그치, 어 근데도 막 이렇게, 음, 무거운 접근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사려는 있지만, 어, 사려는 있지만, 어, 처음부터, 어, 나 그대를 사랑하고 이럴 순 없잖아요. 어, 조금, 어, 전보다는 진지해진 모습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또, 어, 다가가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니까, 이 사람이 진짜 엉뚱맞은, 어, 이 사람도 뭘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 그 뭐지, 이 분위기를 갖다가, 어, 조금, 그좀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엉뚱하게 다가갔다가 여러분들 어디 역효과가 딱난 거예요 역효과가 나니까 음에 뜨고 이렇게 하고 아저 아, 아, 친구한테는 이런 접근 방법은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가볍게 연락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 가볍지만 어 가볍지만 내용은 가볍지가 않아. 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꼭 이런 게 아니라 혜미 어, 씨 뭐예요? 어. 아, 어, 저 오늘, 뭐, 무슨, 뭐, 무슨, 뭐, 뭐, 뭐, 뭐, 뭐, 뭐, 아, 그래요? 그럼 언제쯤 끝나요? 어, 뭐, 뭐, 이런 식으로. 언제 끝나요? 우리 그럼 같이, 어, 저녁, 먹을래요? 어, 시간 돼요? 또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 막, 무거운 접근 아니고, 어, 나 그대에게 사랑에 빠졌어. 뭐, 이렇게 말고, 어, 그런 식으로, 어, 담백하면서, 가볍게, 어, 그리고, 아, 저 바쁜데, 막, 좀 나와요, 어. 밥은 먹고 해야 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여러분들 갖다 딱 끌어당기는 게 아닌가 싶어 어. 근데 그 끌어당김이 여러분들이 막 무겁고 느끼 했으면 음 여러분들이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어. 좋아할 리는 없잖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다는 거야 여기서 여기 마음이 생긴다라고 나오잖아 음. 근데 지금 마음이 생기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심사숙고한다 어. 왜 자꾸 심사숙고 하냐? 과거의 기억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지, 어. 과거에 맨날, 어, 나는, 이거 또 나오잖아요, 어. 맨날 실망하고, 음, 어, 내, 내 남자가 다른 여자고 가는 걸 갖다가 봐야 됐고, 어. 자, 철수야, 나는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난 너하고 할말 없어. 딱 이런, 어. 차가운 태도만 나한테서 내가 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어. 남자들은, 음, 남자들은 다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것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가문 갈수록 여러분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어, 마음, 마음은 마음 깊어지는데 여러분들한테 음. 그리고 이 사람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어. 모아논 재산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그런 것 같아요. 또 모아논 재산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그 저기 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야. 보여지는 거는 이거 뭐 그럼 처음부터 뭐 나는 그들을 사랑하 한눈에 반해서 나이가 몇인데 그래 그것도 그렇, 그렇잖아. 어그런데이 사람 돈도 꽤 어, 나름 어, 나름 돈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고생 시킬 것 같지 않은데요 책임감도 있어요 어 책임감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있어 어, 남잔데도좀 알뜰살뜰하다? 어, 알뜰살뜰하다? 어, 그런게 있어요 음 그래도 한번 다가가 봐요 어. 어, 여러분이 그 과거에 트라우마가 상당한 것 같아. 어, 상당한 것 같고. 그래서, 어, 저기, 막,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마음을 전해와도, 어, 여러분들은 그 과거의 기억에서 놓을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근데 왜 이렇게 과거를 갖다가 많이 생각하지? 혹시 이거 전남친이에요? 그런 거 같은데 음. 가반수 이상의 전남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데도 여러분이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해 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만나보지도 않는 것 같고 어.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 역력하게 보이는데 음. 이게 반드시 찾아올 인연에서 왜 전남친이 찾아왔지? 여러분은 전남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도 괴로 괴롭다는 거는 이렇게 괴롭다는 거는 그만큼 사랑했다는 건데, 음이 사람은 여러분 좋아해요, 음 여러분 좋아해.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음. 이 사람이 계속 여러분한테 음 자기 어 자꾸 연락을 해오는 것 같아요. 어 연락을 해오는 것 같고 어 여러분들이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해서 신중하게 어 그냥 어이 사람이 가진 마음을 일으키지만 그냥 그래도 그치 왜냐면 갑자기 너무 이러면은 뒷걸음질칠 수 있으니까 가진 마음이 이만하다면 요렇게. 어 자기 마음을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어,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어,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게 아닌가 싶어요 음 제가 애쓰는게 쉽고 어, 딱 적당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 같고 여러분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게 싫지는 않다 라는거지 어, 싫지는 않고 점점 여러분의 마음이 어, 돌아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 한번 내가, 어, 이 친구하고 다시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다라는 거죠? 음, 음, 없지 않다. 어디 봅시다. 음. 그, 그러면서도 마음 속에 그 상처를 갖다가 계속 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그 상처가 커기단 되게 컸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야. 과거의 연인이 아니었다면 새로운 나, 어,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꾸준히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준다. 근데, 여러분의 과거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왜 과거의 트라우마들이 그런 게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어, 항상, 어, 그... 뭔가의 경쟁자 어, 나랑 사귀고 있는 도중에 누군가가 어, 갑툭튀 해가지고 내 남자를 갖다 자꾸 낙하채가는 그런 경험이 꽤 많은 걸로 봐요. 어, 그런 거기 때문에 남자를 갖다 불신하고 이 사람이 다가오는데도 이 사람이 다가오는데도 여러분이 그 과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과거의 트라우마가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괜찮으면 괜찮을수록 더 생각이 나는 거고 음이 사람 잘못은 아닌 거지. 음, 그래도 가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 쓰라린 그그그 그, 그, 그 패배감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걸 갖다가 바라보는 게 아닌가 음,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음.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음, 노력을 하고 여러분의 움직임은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상처를 갖다가 극복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치 내가 상처를 극복하면서 막 나댈 수는 없잖아. 음, 나도 밟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막 이리, 이, 이런 마음들이 팽배한데이 과거의 기억이 나를 내 발목을 딱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발한발 한 발, 한발한발 한발 힘들게 힘들게 그 과거의 기,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 힘든 것들은 거반 거반 다 지나가는 게 아닌가 맞아요. 힘든 것들은 거반 거반 다 지나가고 이제 천천히 그치 한발한발어한발한발 한 발, 어, 한발한발 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음, 여러분들이 그쵸. 그이 친구하고 괜찮아요 사람 음, 이 친구하고 그래도 어느정도 어.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발한발내 어,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면서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 음, 앞으로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나왔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오지 않은 건 여러분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고 음, 두 가지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어, 과거의 연인일 확률은 6할 세, 세 사람일 경우는 4할 정도 돼요. 음, 적지 않아. 음 그런 거 같아. 어 이번 카드 여러분 트라우마에서 금어 저망 아 어, 조만간에 아니고 차츰 차츰 벗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어, 만족될 만한 감정적으로 여러분을 갖다가 어, 만족시켜주는 인연이 나타난다라고 하니까 어, 이제는. 어, 어, 아픈 기억들을 훌훌 털어버렸으면 하고 이큰어 쌤은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3번을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게 찾아올 인연 어. 인연이라면 반드시 찾아와요 여러분 뭐이 슬픔이 그냥 포에버 갈것 같죠 막 영원할 것 같죠 다시는 내게 인연이 안올것 같죠 안 그래요? 어, 기다리다 보면 다 온다 음. 어, 그래도 여러분은 뭐 나름 자기관리는 잘하고 계신 것 같네 음. 이거는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 겉으로 볼때 참, 어, 요동이 없어 보인다? 어, 요동은 없어 보이지만, 어, 그 안에, 어, 그 안에 있는 마음까지 과연 그럴까? 어, 좀, 그래도, 그, 과거의 그, 음. 인연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인연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 음, 좋은 인연.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그, 당장은 뭐,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미래가 보장되는?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쟤는 저기서 몇 년만 있으면 뭐가 될 거야? 라는 어떤 비전이 있는 사람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어디 봅시다. 비전이 있는 사람 음. 그 여러분한테 누가 지금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음. 그, 그 관심이 지금 현재로 봤을 적에 그렇게 막 대단하지 않고 뭐야 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좀 관심이 치문하게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그래도 내가 눈여겨 이렇게 볼 텐데 어, 눈여겨 볼 텐데 뭐 어, 어느 날 어, 갑자기 뭐 연락이 왔다가 또안 왔다 왔다 안 왔다 뭐 그러니까 뭐야 아, 아, 요주의 인물 어 본인이 그렇게 요주의 인물로 분리를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쟤는 조심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 쟤는 어어 어, 깊이가 없는 애하고 좀 옆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밀어는 느낌이 없지 않다라는 거지. 음, 왜냐면 그렇잖아요. 조금 나한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애정 공사를 좀 해야. 그래도 뭐 그래도 내가 어, 여자로서 뭐 어, 어깨가 뿜뿜 이렇게 되는데 뭐야. 뭐, 뭐, 뭐 저게 관심이 누가 보면 저게 관심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의 관심을 갖다가 보인다라는 거죠. 음. 그니까 여러분이 싫다라고 가는 거야. 왜냐면 그런 관심들은, 어, 내가 경험상, 어, 야, 너, 내가 경험상 비춰봤을 때, 너 분명히, 어, 양다리야. 어, 너, 너 너랑 사겨봤자, 그치? 어, 너랑 사겨봤자, 응, 내마 어, 어 내음에 어, 상차만 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오히려 편견일 수도 있어. 어. 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이 잘안 보여주고, 그치, 마음을 잘 오, 보여주질 않고 오픈하질 않잖아요. 왜냐면 누울 자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얘기, 이렇게 한번 얘기했다가 반응이 그냥 순종치 않으니까. 음 그렇구나. 어 제가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어나 나하고 얘기할 마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더 이상 말을 안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왜냐면 사람은 지극히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쟤는 뭐 저렇게 반응을 하지? 어 그리고 이쪽에서는 제가 아, 나한테 마음이 없나보다 또 이렇게 엇갈린 그치? 엇갈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음 근데 남자 괜찮은데? 음, 괜찮은 사람이 올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시작하지만 음, 가벼워 보여요 처음에는 어, 그러니까 가볍다 그래 가지고 뭐뭐 경고망동 이런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는 부담 없이 시작하는게 아닌가 싶어 음. 그냥 여러분이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어 여러분이 제대로 된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처음에 이렇게 알아나가는 단계에서 어. 그대를 사랑하오 어, 나의 태양이야 오 줄리엣 이러지 않는다고 왜냐면 20대 때 사랑은요 그럴 수 있어요 어, 나 너한테 꽂혔어 어, 나뿅 갔어 나너 아니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럴 수 있지만 30대 갈수록 40대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이 좀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어 신중하지 않는 사람은 뭐야? 이을게 어, 없는 사람 신중한 사람은 내가 이을게 있다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음. 그러니까 사람이 신중하, 어, 신중하다고 답답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음. 까, 그런 사람 까보면, 어, 알짜배기다. 음, 맞아요. 알짜배기에요. 어, 그 빈수레가 요단하다 그러죠? 30 넘어가가지고, 오, 나 그대로 사랑해. 난 너한테 뻥 갔어. 그럼 어, 뻔해요그 어, 사람 오래 안 가. 음. 그, 저기, 막, 익은 벼가 고개 숙인다고, 남자가 직업도 좋고, 자기 뭔가 백그라운드가 좋으면,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뭐를 고르는 거야? 놀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치, 배우자를 고르는 거거든? 40대도 마찬가지고 50대도 마찬가지예요. 재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게 많고 잃는 게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어 그러니까 아 남자가 너무 안돌아 박력 없어라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박력 없게 하는지 그거 갖다가 어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처음에 이게 스타트가 좀 가볍다고 해가지고 가벼운 사랑 아닐 수도 있어요. 음, 가벼사랑 알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어 과거의 연애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좀잘 봐라. 이 사람이 능력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 미국에돈 많은 사람들 옷 입는 거뭐 양복 입고 다닐 거죠. 양복은 누가 입어? 어, 양복은 밑에 사람들이 입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라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복을 입어서 나를 갖다 깔끔하게 보여야 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그냥 카키바지에다가 어 지금 폴로 폴로테 하나 딱 입고 다녀요. 음 그게 뭐야? 경제적인 자유를 갖다 얻은 사람의 옷이에요. 저기 뭐 도널드 트럼프 저 실제로 본적이 있거든요. 트럼프도 그그 카키바지에다가 어 예. 폴로트 셔츠 하나 입고 모자 쓰고 돌아다녀. 보통 때는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 어떻게 다가오는 거 그거 어 중계하지 말고 어 여러분한테 마음에 안 든다. 어 마음에 안 들게 다가온다고서 어, 너무 멀리 놓지 말고 그래도 한 번쯤은 알아봐라 어, 그 주,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 어, 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석이 그 보석을 알아봐야 되는 거야 지금 이 게임은 보석이라고 보기 게임 어, 왜? 미래가 달렸다 어, 미래가 달렸다라는 거야 <웃음> 과거의 연애는 어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 이 3번 카드는 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맞아요 뭔가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 뭔가 긍정적인 포착이 된다 음. 근데 여러분이 실망을 하는 일이 생긴다 왜 실망을 하는 일이 생기지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그 사람이 인기가 너무 있나? 어, 여러분 혹시 오해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왜냐면 미래가 탁, 게 그렇잖아. 지금은, 어, 지금도 잘 나가. 그렇지만 그, 그 정도는 잘 나가는 사람 조금, 음, 좀 그래도 보, 보기, 어, 어렵지는 않아. 어, 어 뭐, 쟤도 잘 나가고, 쟤도 잘 나가고, 그렇지만 얘는 좀 비전이 있는 애라는 거야. 여기서 뭐, 어, 3, 4년만 썩으면, 그치, 얘는, 어, 좀 점프, 팍,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또, 거기서도 이 사람을 갖다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그래, 그렇다 보니까 경쟁도 많겠지. 어, 어, 경쟁도 많고, 음. 여러분 딱 보기에 얘가, 어, 저기, 뭐, 너무 성격, 성격이 딱, 되게 시원시원한 게 없잖아. 시원시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과거의 경험들이 그랬거든. 어. 저렇게 잘난 남자가, 어. 왜 나를? 어.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응. 어.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내가 뭐 어때서? 하늘, 어, 하늘 아래, 어, 그, 저기, 막,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 다치면 아프고. 어, 저기, 막, 그, 헤어지면 슬프고. 그잖아. 렇다 똑같아. 맞으면 아퍼 헤어지면 슬퍼. 다 똑같아. 어, 그렇게 자기 가치를 갖다가 조금 높게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음.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패를 갖다가 배신당한 경험들이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어. 주변은 좀잘 살펴봐. 음. 여러분들 반드시 다가올 인연 인 줄이 어, 좋다라는 거예요 음, 어떻게 보면은 어, 저,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딱히 어, 그러니까 내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가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어, 잘 봐요 진짜로 놓칠까봐 그래 음. 이게이 음,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주, 어, 저기, 마, 이미 뭐, 꽤 많이 도전을 한것 같은데, 어, 꽤 많이 도전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안 받아주고 있는 건것 같아요. 음, 으, 저기, 마, 왜 저기, 마, 안 받아주냐 하면, 그치. 과거의 기억들이지, 응, 음,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이게, 어, 그런 경우가 많, 많아요. 저 주변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남자한테 딘 사람들, 어, 저도 마, 좀 져서 그런지 저도 남자에 대한 기대감이 1도 없어요. 음, 별로 남자 사귀고 싶은 마음도 없어. 어, 1도 없어갖고. 다 그놈이 그놈이지 싶어갖고. 어, 런데그 남자한테 딘면 그런 마음 들기도 해, 어. 자꾸 불신하게 되는 거지. 그,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음, 될수 있으면 지우는 게 좋아. 왜냐면 그 기억을 안고 서는 내가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라니까. 그 과거의 기억이 얽매이면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려고 되게 기를 쓰는데 여러분만 그치 여러분만 지금 과거의 기억에서만 나와 나와서 좀 머리를 들고서 봐 봐요. 지금 멋진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 음. 그 사람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음. 그리고 경제관념도 좋고, 그리고 자기가 쓸 때는 쓴다. 어. 자기가 기분적. 이 예, 그런 사람 있어요. 막내 것만 꽉 쥐고서 그런 어. 네가 하나 쓰면 나도 하나 쓰고, 네가 두개 쓰면 나도 두개 쓰고.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얘는 안 그래요. 경제 관념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써야 될자리에잖아 기분 좋게 쓰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그 자신감도 있고 어. 얼핏 보면은 어, 가벼워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사람이 어, 생각보다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을 수 있어. 음.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치 어그 가벼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뭐 그렇잖아요. 그때가 그랬잖아 이 마음이 아무리 커도, 내가, 이 현실 세계에서, 그대는 나의 태양, 막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 그대는 나의 태양. 오, 나, 나, 나에게 눈길을 한 번만 내려주시오.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지.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어, 저 사람이, 그냥, 그냥 나 가볍게 그냥 찔러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 아닐, 아닐 확률이 높아. 100%는 100 아닐 수 있어요. 100%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70% 어, 70%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마음 어, 있고요. 어, 여러분한테 마음 확실하게 있고 여러분한테 다가가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 괜찮아요? 음좀 주변을 좀 돌아봐. 진짜로 아까워서 그래. 어, 아까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맞아. 그리고 소문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어. 왜냐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남이 어떻게 보든 내가 행복해야 되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잖아 지금 여러분 스트레스 있는 대로 그리고 가만 보니까 지금 헤어진 지 얼마 안된것 같아 어. 헤어진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다 아. 듣기 싫다 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저기 말 헤, 헤어진 지 얼마 듣기도 싫고 어, 나 내가 더 이상 뭘 어, 여기서 해야 되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가오는 타이밍이 여러분 어 저기 막네 연애 세포가 다 죽었을 때어이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닌가 연애 세포가 다 죽었을 때 튀어나와가지고. 어, 죽어, 죽어서 죽어 태어나는 것보다 그거 그러니까 아예 연애세포가 땅을 팠지 지하 한 500층 정도로 내가 갔을때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여러분한테 다리를 못 뻗잖아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다리를 뻗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어 가벼운 제수추어만 이렇게 치어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거 짜증나는 거잖아요 응. 어. 어, 쟤도 그럴 것이야라고 한그 통에 탁 집어 쳐준다라는 거지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한번 뭐 사겨 보라는 건 아니야 어, 그 사람의 댐 댐이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라는 거지 아깝잖아 놓치면 어, 놓치면 아깝잖아 나중에 여러분이 그 연애서포가 다시 살아나 가지고 딱이 사람을 봤을 때와 내가 죄를쳤다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이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인연 주이면 어떡하려고 음. 내가 그 그러니까 꼭 내가 사겨라 이게 아니야. 그래도 한 번은 저 사람을 그러니까 뭐 사겨라 말아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의 댐댐이는 한 번쯤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알아보고 어 판단을 해도 늦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마음의 물을 그게 닦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너무 마음이 쓰린 건 알겠는데 아까워서 그러죠. 아까워서 어 정말 아까워. 진짜 아까워. 아깝다, 아깝다. 음. 에이, 음. 여러분, 이럴 거면서 뭘, 어. 그래도 알아, 알아는 본다라고 하네. 다행이다. <웃음> 어, 여러분이, 어, 마음이, 이런 상태는 이런 상태지만, 그래도, 어, 알아본다, 어. 그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갖다가 알아봐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알아보는 것 같아요. 네, 3번 카드 여러분. 어, 아, 난 진짜 너무 걱정했어. 막 이대로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 놓칠까봐. 어, 어, 알아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는 않아요. 어, 네, 3번 카드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100% 아니에 70이라 그랬어요. 어, 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터전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어,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드시 어, 찾아올 인연은 과연 누굴까요 반드시 찾아올 인연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 재주가 음, 다재다능한 사람일 것 같네요 어,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음, 아직까지는 그 다재다능한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잖아 어, 다재다능한, 어,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근데 이게 느낌이 좀음 느낌이 좀뭐냐어 혹시 과거의 사람이 다재다능했나요? 음 팔방미남 뭐 이런 거 팔방미녀 팔방미남 음그 어.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던 그 나쁜 놈음그놈그 놈이 아 어, 다재다능했던 게 아닌가 싶어. 상처 씩게 좋네. 근데 여러분 그 사람 한, 그 사람 기다리고 있는 느낌 나는데? 음. 왜 과거의 연애를 갖다 잊지 못하고. 저기, 막, 배신감에 바들바들, 어, 바들바들, 어. 그 그래, 어, 그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 과거의 기억에서 나올 때도 되지 않나? 음. 왜 이렇게 아파 아파하고 있어 이렇게 아파한다고 알아주 알아주 알아주고 있는 건가? 그럼 그 사람이 아파한다고 어디 보아용? 여러분은 과거의 기억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인연은 아직 인연줄은 아직 안 들어온 건가? 인연줄은 아직 안 들어온 건가? 뭐지 이거? 여러분은 음, 행복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음, 그냥 그 여러분은 사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뭔가 내 마음이 어, 행복하고 싶은 거야. 어, 내 마음이 행복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뭐, 누군가를 사랑하고 뭐가 아니라, 정말 행복하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응. 어. 그, 그, 그게, 그게 그래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마음, 사랑은 마음이 허전해서 하고 싶은 거잖아. 어. 마음이 허전해서 하고 싶은 건데, 행복하고 싶다는 건 뭐야? 내가 지금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라는 거지. 응. 어. 음. 솔직히 이게 더 슬픈 것일 수도 있어요 음, 행복하길 바란다는 거 다들 사랑하고 싶잖아 또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은 행복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음, 지금 여러분들 의 생활은 그런 거야 되게 힘들다 버겁다 그렇지만 나는 그치 어,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꾸역꾸역 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진짜 해는 지져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집에를 돌아가는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오래 걸어서 지쳐서 발이 무거운 바, 발걸음을 갖다가 질질 끌면서 집에 가서 그치 어, 따뜻한 내 집에 가가지고 쉬어야겠다. 어. 그 이제 행복한 집 있잖아요 고구마 막 찌는 냄새도 나고 어, 옛날에 동화에 보면 그런 그런 거인것 같아요 막 힘들게 힘들게 어, 저내 집에 도착하면 어, 행복할 거야 라는 이런 마음 갖고 힘들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 음. 사랑의 상처도 너무 컸고 어, 여러분은 사랑해서 행복하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모든 사랑 그래 내가 그냥 그렇게 힘들게 어, 사랑을 갖다가 끌고 나가도 결국은 돌아오는 거는 음, 해피엔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 아마 그, 그 막연함 있잖아요 어, 막연하게 행복하고 싶다 이런 거지 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음. 누군가가 나오지는 않았고 뭔가를 갖다가 막 막연하게 기다리는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어, 막연하게 기다리는 느낌이나. 음, 마음은 정 마음은 정처가 없다. 어, 정처 없는 마음. 음. 왜 그런지 알알것 같네. 왜 정처가 없었는지. 음. 저기만 여러분들은 어, 그 과거의 남자, 어, 과거 전 남친, 어, 전 남친에 대한 음그 어, 배신감, 그 사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좋았던 기억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갖고서 하나도 내려놓지 않은 게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한테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줬지만 그래도 너와 나의 행복했던 시간들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갔을 때 뒤때 빨리 떠나갔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나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를 갖다가 어, 내동댕이 칠수 있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신감이 너무 커가지고 아직까지는 뭔가 인연을 갖다가 생각하진 않고 그냥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을 기다리는 느낌 왜 자꾸 나지 이게 음, 괴로워 죽겠잖아요, 어. 막 괴로워 죽겠고,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 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음. 이미 끝난 관계인데 왜 이렇게 기다려요? 음. 여러분이 다, 그니까 그냥, 새롭게 그냥 이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는 아는 것 같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 아, 알지만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음, 그렇게 보이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건 아닌가 어, 왜 뜻대로 안 돼요 어, 그런 거 있,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지 음. 여러분들을 갖다가 생각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어, 이거는 진짜 과거에 대한 남, 남자에 대한 미움, 증오, 그러니까 애증이라 그러죠? 어, 애증, 애증이 있다라는 거야. 어, 증오하면서도 기다리는 마음이 없지 않다라는 거지. 음, 괴로워요. 어, 진짜 이게 괴로워. 이, 이, 지금 이 4번 카드는 너무너무 괴롭다. 이거 4번 맞죠? <웃음> 어, 저기, 막, 그 스타, 스타트를 갔다가 내가 영상으로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지금 이게 몇 번인지 헷갈렸는데 아무튼 사, 느낌에 사한것 같아 음. 아무튼 이 카드에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도 기다려져 어. 이건 아니야 하면서도 기다려지고 어. 행복하고 싶고 어. 음. 네, 이 사람은요, 내가 봤을 때 이건 그래. 이거는, 어, 이,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건 내가 봤을 때 상대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깊은, 어, 고뇌, 고뇌에 빠졌다? 어. 왜냐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생각하는 건 맞아요. 음, 생각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이게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이게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지는 아직 카드상으로는 안 보여지거든요. 음, 카드상으로는 안 보여지는데 음, 여, 여러분이 이 사람이 정리가 돼야 뭔가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음 그렇게 싶어요. 왜냐 왜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의 인연을 갖다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이미 끝난 인연인데 붙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음, 붙들고 있는 게 아니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사람이 자꾸 여지를 줘요 여러분한테. 음이 사람한테 여지를 줘. 여지를 주고.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바람대로 올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 음. 정말 죄송한데, 어 정말 죄송한데요. 어이 사람은 어, 다른 다른 사람을 갖다가 곁에 둔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다른 사람을 곁에 둔 느낌이 든다. 음. 음. 오. 오, 그,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그냥, 그래, 남자라고 해서 헤어진 여, 헤어진 사람을 갖다가 안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 헤어진 사람을 생각하기도 해요. 어.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음,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지 어,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지켜야 될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음.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음. 다, 다른 사람이 옆에 있어요 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음.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데 아, 그 사람도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지 음, 만만치 않아 음, 만만치 않은 사람이고 아, 이 사람이 약간 뭔가 냄새가 나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근데 뭔 냄새가 나냐면 은이 어, 여자한테 속 음, 약간 속고 있는 느낌이 어, 없지는 않다라는 거야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개 음, 중에 어, 속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 뭘 어떻게 속냐라고 하면 음, 여자가 어,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거야 만만치 않은 상대 어, 만만치 않은 상대 자기 감정 조들이 되게 잘 되는, 어, 감정 조들이 되게 잘 되는. 이 여자하고 어쩌면, 어. 이게 이 여자하고 안 되는 건지 여러분하고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느낌상은 이 여자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이 여, 이 여자하고, 근데, 음. 이게 좀 카드가 좀 애매해요 여러분 계속 이 사람 기다리고 싶으세요? 음, 내가 왜 이렇게 머뭇거리냐면 음... 암튼 음, 이 사람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래도 당분간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기다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음... 근데 이 사람을 기다리면은요 여러분 상처를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음... 여기서는 얘가 말, 뭐, 굉장히 신중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일단은, 이, 여러분의 이 사람을 갖다가 계속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어, 좀 두고 봐요. 어, 두고 보고, 이 사람의 인연이, 어, 끝나야, 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것 같아. 음. 그래서 지금 반드시 찾아올 내게 인연은 이 사람과의 매듭이 아닌가 싶어요. 어. 어떤 매듭이냐, 어. 경우에 따라서는 또한 번의 상처를 받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 음. 7대 3, 과거의 연인이 돌아올 확률은 3, 어, 과거의 연인이 돌아와서 내가 상처를 받을 확률은 7, 어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봐라 여러분들이 그 증오 어, 내가 그랬아 증오가 있다고 그그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 누가 오더라도 어, 여러분들은 어, 보이지가 않아요 현재까지는 이 상처가 다 끝나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음. 네, 4번 카드, 리딩, 어, 저기,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는 저 다음번에 다, 어, 다시 한번 달아보도록 해요. 어, 요, 이제, 이, 이 컨티뉴로 어떻게 될는지, 어,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 언제쯤 나타날는지, 왜냐면, 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을 나, 나타날 때까지 뽑아달라면 뽑아줄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아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어, 저기 뭐그 여러분들이 과거를 털어냈을 적에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 들어와요. 어, 좋은 사람 진짜로, 어, 좋은 사람이 진짜로 들어와요. 여러분의 팔자에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래요. 어. 네, 4번 카드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5번을 선택해 주신 분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어, 내게 찾아올리연는 위기일까요 음, 여러분들은 뭐 사회생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 음, 일단은 음, 일단은 어, 사회생활 잘하고 계신다 어, 아주 씩씩하게 어, 씩씩하게 여러분 성격대로 음, 뭐 저기 막 뭐, 나름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사랑을 원한다면 아유 아직까지는 나는 어, 귀찮아요 이 일이나 할래요 왜왜 어, 왜? 아유 남자들 뻔해서 어, 남자 남자 여러분들 말로 그 남자 새끼들이 하나같이 응 어, 음, 저기 막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 않나 싶어 음.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아직까지는 어, 음, 누구를 갖다가 마음에 어, 딱히 담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야 딱히 마음에 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근데 왜일까? 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누군가가 있나요? 아니면 뭐, 뭐. 여러분을 갖다가 어, 오래전서부터 마음에 담고 있던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어, 둘중 하나인 것 같아. 쌍방이 좀 담, 어,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도 그치? 음, 서로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어, 뭐 이런거죠. 뭐. 그러니까 마음에만 새로 계속 담고 있는 거야. 아이 뭐야. 왜 마음에만 담고 있어. 음. 서로 성향이 조금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들은 딱 외관상 보기에는 맑고 경쾌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오, 쟤한테 저런 면이 다 있나? 어, 싶을 정도로 어, 좀 그런 어 그런 면모가 없지는 않다. 그래서 그냥 서로에게 혹 오래 전부터 호감을 느끼는 사이가 있는 게 아닌가. 어, 그 사람은요 직업은. 어, 그 다음 뭐 나쁘지는 않아 어. 그렇지만 이렇게 그렇다고 그렇게 잘 벌지도 않는다 어. 잘 벌지도 않는다 어. 라는 거지 왜냐하면 어. 이제 뭐 요즘 경기가 그렇게 안 좋잖아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를 갖다가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라는 거지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연애라는 게 쌍방이 다, 이면 음, 물질적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어, 연애도 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서, 이제 쌍방이 다 일하기 바쁜 거 아닌가. 음. 그러다 보니까 연애에 대한 감정은 있어도 일단은 뒤로 미룬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연애에 대한 감정은 있어도, 왜냐면 지금 내가 어, 짊어져야 될게 너무 많다. 어, 짊어져야 될게 너무 많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깔끔하게 연애는 그냥 접어두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 일이나 열심히 해서 내 경제적으로 안정을 시켜놓자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남자한테 막 기대고 그런 성격은 아니야. 마음적으로 그러고는 싶어. 나도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어, 보호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물론 어, 뭐 있지만 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조금 더 베풀어주는 성향이 아닌가 싶어요. 어, 남자한테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고, 매달리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 음, 매달리는 성격은 아니다. 상처가 있긴 있어도, 아, 그니까, 막, 거기 앉아, 고 막, 그, 방,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 나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게 아니라, 아, 힘들어, 씨. 아 어, 더럽게 힘드네. 뭐 이렇게 어려운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어, 아, 몰라. 아, 일단, 일단 일이나, 일, 일, 일 나가고, 어, 일부터 나가고, 아, 머리 아파. 이, 일이나 먼저 하자. 어, 이런, 좀, 음, 좀 성격이, 어, 이렇게 자잘한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어 뭐다? 그치. 베풀어줘요. 음.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는 그런 것 같아. 되게 퉁명스럽게. 어. 그, 탁, 베풀어줬는데 보니까 굉장히 섬세한 배려를 해준 거야. 오다 주셨는데도, 어떻게, 그딴 걸 주소하는 정도로 아주 퍼펙트한 걸주소오는 거야. 그, 그러니까 말이 오다 주셨다. 그 사람을 생각해서 뭘 해줘도, 그쵸. 사력 있게 한다는 거요 표현은, 어, 표현은, 어, 그럴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음.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음 지금, 글쎄, 지금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싶어 어, 그리고 솔직히 과거의 인연들이 썩 나한테 좋은 기억을 남기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음, 좋은 기억을 남기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자이면, 여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어, 여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이 돼서 집안을 갖다 꾸려나갔었던 게 아닌가 싶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 조금 더 활동적인 게 아닌가 어 내가 그랬잖아요 베풀어 준다고 오다주소하는데 어쩜 그렇게 퍼펙트한 걸 주소하는지 그쵸 딱 필요한 거적수에 적소에 딱 맞춰다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놓는다는 거죠 음. 근데 여러분들은 어 보니까 어 이별을 맞은지는 뭐 얼마 안된것 같아요 속상한 어 속상한 어. 사연이 있다. 그치만 내가 언제까지나 여기에 푹 빠져서 살 수는 없다, 이거죠. 응. 어. 뭐,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 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어. 그렇다 보니까 다시 그냥 툴, 툴, 털고 일어나서 일을 나가고, 아이, 뭐, 사랑이, 뭐, 사, 에이, 뭐, 지금 사랑이 문제냐. 어, 그치만 마음은 아프다라는 거죠. 마음은 아파요. 어. 왜냐면은 그 사랑이 거의 그, 레벨업 하려고 했던 사람? 어, 이제는, 어, 그런 거지. 이제 남친에서 뭔가를 갖다가 미래를 갖다가 계획해 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일이 좀 틀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속은 너무너무 상한다. 음, 속은 너무너무 상하지만, 어, 그냥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거죠. 멋있네. 음. 이게 멋있으면서 이게 가슴 아픈 거라는 거지, 가슴 아픈 거. 음. 근데 뭔가가 다시 어 다시 다, 뭔가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요. 어, 뭔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음. 운명 같은? 음. 어. 과거에 끝났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응. 음. 과거에 끝났던 사람이 다시 되돌아 어, 되돌아오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여러분은 오 어, 싫어 이런 거지. 반드시 찾아올 사람이 과거 사람이었어? 어, 여러분, 어, 싫어, 어, 나는, 어, 나는, 어, 다시, 어, 내가 아직도, 어, 저기, 막, 이 상처가 이렇게, 내가,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어. 내 내가, 어, 자는 게 자는 게 아니고, 먹는 게 먹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게 웃는 것도 아니야. 어, 니, 네, 가 보기엔 내가 막 웃으니까, 어,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슴에서, 어, 피눈물이 흘러. 그런데도 뭐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러면 또 연락 온것 같은데, 과거의 사람이, 어, 스물스물, 스물스물. 스물. 어. 누가 반갑다고 했나? 응. 어. 반드시 찾아올 인연이 과거의 인연이었나 본데요, 여기는? 음. 과거인연이었던 것 같아 음. 연락 왔어요 벌써? 음. 연락은 오지만 어디 봅시다 음. 이게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건지 아닌지 어. 왜냐면,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도 여러분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응, 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음. 맞아. 과거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나는, 어, 나는 너와, 어, 너에 대한 마음은 그대로야. 나도, 어. 그 다시 좀 시작, 어, 너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돌아오는 거지. 그러면 뭐, 어, 다시 뭐, 따지려고 돌아오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왜 들어온대요? 그러면 다시,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뭐, 어, 너왜 너 왔는데? 이러는 거지. 어, 왜너내 맘을 흔드는 건데? 어, 내 맘을 흔드는 건데? 이러는 거죠. 어떻게 하시려고 음. 여러분이 막 어,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흔들린 것 같은데 어,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잘 살고 있었거든 씩씩하게 어, 어그 저기 뭐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하면서 씩씩하게 잘 살았는데 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이렇다, 저렇다, 어떤, 어, 감정의 어, 표, 표현은 안 해요. 음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어왜 돌아왔는데,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어, 이게, 어, 싸우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어, 그런 거예요. 음. 못뭐 때문에 돌아왔냐. 난 지금 어, 너무 만족해. 말로는 그러는 거지. 난 너무 만족해. 어, 난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너가 없어서 너무 행복해. 뭐 이런 이런 거지. 난 너무 만족해. 지금 내 생활이. 그러니까 어,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너랑 나랑은 헤어졌고 뭐하러 한번 헤어진 인연을 갖다가 어, 또 이어붙이려고 하느냐. 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 뭐지? 음, 이거 그 반드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전전 남친인 것 같은데, 음. 근데 여러분은 어 저기만 뭐, 아직까지는 어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한 어 너를 받아줄 어,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 어, 난 여기서 나오고 싶어. 나나 나, 나 제발 나를 내버려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나를 너의 세계로 끄집어내려고 하지마 어. 이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어. 이 여러분이 어 이렇게 힘들 때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 그게 무슨 문제일까 어. 이거는 그, 이성 문제가 더 커. 무슨 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또 문제,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이성 문제 때문에, 어, 이 사람하고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좋아하면서도 헤어졌다라고 봐. 어. 왜냐하면은,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도 많다고. 어,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음, 그게 자꾸 어, 그걸 갖다가 이, 여러분을 갖다가 책임질 만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떠난 이유가 바로 그런 것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망을 했지. 어, 같이 어떻게 힘들어도 같이 헤쳐나가자라는 말을 갖다가 듣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 어,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은 어, 외관상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이 사람이 그렇게 수입이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부나, 불안한 불안 나날을 갖다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이 이 사람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 어, 비록 다른 사람한테 잠시 떠나 있었다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이 어, 알려면 아는 거리에 항상 있지 않았나 음.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왜, 왜 다시 돌아오려고 하냐면,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그저 그거야. 어, 그, 그때 그대로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싫어서 헤어진 건 아니야. 다만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 경제적으로 이렇게 윤택하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 어쩔 수 없이, 어, 여러분들을 녹아야 됐던 게 아닌가 싶어. 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뭐, 뭐 갔던 사그 갔던 사 바람일 수도 있고 하여튼 바람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큰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을 떠나 있으면서 그래도 그렇잖아 내게 부족한 거 그래도 그 누군가를 갖다 만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을 갖다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다는 흔적은 없어요 어막 설령 그거 만났다 하더라도 막 깊은 관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지. 어 왜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떠나 있었어도 여러분은 어, 사랑한 게 맞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마음이 그저 있기 때문에 여, 어, 누군가를 갖다 취했다는 흔적은 없어요 음. 여러분들이 그거 갖다 조금 어, 좀 크게 과대 어, 뭐지 포장을 해서 그럴 것이다 뭐라고 상상을 한 것일 수 있지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바람피는 적이 없어 음. 실제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의 경제력이 안 돼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어서 떠났을 확률이 높다는. 지코가 석, 지코도 석자거든. 지도 겨우겨우 살고 자기도 막아야 될게 너무너무 많은데, 응, 여러분들 힘든 걸 보면서 어쩔 수 없,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떠난 거예요. 응. 뭔가 해야 되는데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지. 음. 응. 그래서, 아, 선생님, 아니에요. 바람이에요. 바람 난 사람도 있기는 있어. 근데 바람이라기 보다는, 어, 경제적으로 자기가 힘드니까, 그, 조금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을, 어, 한테로 가볼까라는 생각은 없지는 않았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는, 그, 극,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카드에서 보면은, 어. 이 카드에서 보면은, 그 비중은, 그니까, 열 명이면 한두 명 밖에 안 된다는 거지, 7, 8알 정도는, 어, 칠팔 알 정도는, 저기, 막, 경제적, 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가고 나서도, 여자를 사귀었다라는 흔적이 안 보여요. 어, 그니까, 이 카드의 7, 8 알은 경제적인 문제고, 2, 3알 정도가, 그쳐 어, 좀더 나은 경제력을 지닌 사람한테 갔다 라고 보는데 그 사람하고는 어, 금방 끝났어요 어, 금방 끝났어 그렇잖아 사람이 마음이 여기 있는데 어,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가서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지 사람이 마음이 가득한 게그입 밖으로 나온다 라고 하잖아요 상대방하고 안 됐던 이유가 있었던 거지 왜 어, 내 경제력도 경제력이지만 이 사람 얼굴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다 나오니까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여러분들은 배신감 느낄 수도 있지 나도 이렇게 힘, 외로워도 슬퍼도 어, 나는 안 오라면서 열심히 꿋꿋하게 살아가는데 네가 남자식이나 돼가지고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달랬냐 어, 그거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도 어 그런 거어 선뜻 받아주기는 힘들다 어 힘들다라는 건데, 어 그래도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그래도 다시 다시 우리 다시 시작해 보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어어 저기 막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을 갖다가. 어어 힘들겠지만, 우리가 환경이 힘들잖아요.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란 말이야. 환경이 힘드니까, 그래도 한번 끌고 나가 볼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100%는 아니에요. 아까 그랬어요. 7, 8알이라고. 음. 어떤 분은 틀렸어요. 틀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완전 하나도 안 맞아. 안 맞을 수 있지. 어, 안 맞을 수 있죠. 이게 제네랄이잖아. 어떻게 100% 다 맞았냐는 거지. 내 카드의 흐름상 여기는 재해 쪽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지. 음, 그런 거야 제네랄이야. 100%란 있을 수가 없어. 음. 그, 저기, 막, 그 철학원에 가서 내 사주를 넣어도 100%는 안 나와. 음. 어떻게 사람의 미래를 갖다 100% 맞춥니까? 반 이상 맞춰도 어, 잘 맞춘 거고, 음, 그리고 제네라이기 때문에 어, 그쵸? 그러니까 좀 저기만 넓은 마음으로 봐주세요. 음, 넓은 마음으로 봐줘요. 음, 자 어디 봅시다. 그래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 어느 정도 인정을 인정을 갖다 베풀어 줄것 같네. 음, 5번 카드 그래요. 어, 제외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 마, 높은 확률로, 높은 확률로 이게 제까지는 아니고, 그래 제일까지 제일하기보다는 그래 한번 어, 네가 어,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어. 그래 다시 만나 우리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어, 만나는 보자라는 거예요. 음. 네, 5번 카드 도움이 되서나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